저는 유메이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현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게임업계 96년부터 일을 해서 지금 만 26년 정도 게임업계에서 좀 오래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넥슨에 갔을 때 처음 제가 일했던 그486 컴퓨터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은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컴퓨터 장비 자체를 사실 관심이 많지 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초등학교 때 접하긴 했고 중학교 때뭐 컴퓨터 코딩 학원 이런 데도 다녔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또음 자촌 형이 컴퓨터 회사를 다녀서 컴퓨터를 사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어 가장 저한테 의미 있었던 컴퓨터라고 한다면 어 대학교 4학년 때위연한 기회로 이제 넥슨에서 일을 시작한 게 어쩌면 어 하나의 컴퓨터라기보다는 컴퓨터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게 해준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그 기기 자체보다는 그 기기를 활용한 비즈니스 이런데 관심이 많았는데 아 컴퓨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회사를 만들고 할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게 넥슨에서 일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컴퓨터라는 게 새로운 산업 게임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고 또 당시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도 했었을 때거든요. 월드와이드 어, 웹이라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어, 인터넷과 컴퓨터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성될 수 있다 하는 어, 경험과 영감을 주었던 것 같고요. 지난 26년간 게임산업에 있었고 지난 26년을 돌이켜보면 게임산업은 한 번도 역성,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산업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졌던 것은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컴퓨터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등장하고 대학 때 등장한. 그래서 그 기술로 뭔가 밥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었는데 근데 저는 프로그램을 잘할 자신은 없었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했던 것에 대한 답을 이제 넥슨에서 일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애, 얘기한다면 제 인생한테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게임은 저한테는 일이고 사업인데요. 그렇게 보면 첫 번째 게임은 이제 바람의 나라였고요. 오히려 가장 많은 시간 했던 게임은 저희가 최근에 나온 이제 미르소우라는 게임이랑 미르엠이라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순수하게 게임을 즐긴 건 아니지만 아, 어, 유저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게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약간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게 저는 제가 겪었던 게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되게 오랜 시간에서 끝까지 깼던 첫 번째 게임은 어, 그 페르시아 왕자였죠.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구매한 이제 컴퓨터가 XT 컴퓨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플라피디스크를 넣어야지만 구동이 되는 그때 돌아갔던 게임 중에 그래도 퀄러티가 제일 좋았던 게 아마 페르시아 왕자여서 네, 페르시아 왕자를 그래도 틈틈이 해서 어, 끝까지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 아닌 시절에 아까 제가 방금 전말씀드렸 페르시아 왕자 처럼 그, 그래도 저 혼자 하는 거고 물론 게임의 경험을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너 그거 어디까지 해봤니? 나는 여기서 막히는데 넌 어떻게 풀었니? 하는 식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는 있지만 그것들이 간접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이제 매우 직접적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어, 좀더 라이프 사이클이 긁고 좀더 어, 오래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바람의 나라가 초창기에 어찌 보면 MMORPG의 첫 번째 모습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머드게임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신기한 경험이 이제 유저 간에 결혼식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험을 하는데 물론 그게 가상인 걸 모두 다 알고 있고 가짜인 걸 모두 다 알지만 그게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어, 새로운 우주, 새로운 메타버스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결혼식이나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또 영화가 메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메트릭스냐 아니냐 메타버스냐 유니버스냐 이런 것들의 경계가 결국 점점점점 없어져 가겠다 결국 내가 제일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내 우주인 거지 현실의 물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는 삶이 나오겠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던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음,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모두 다 동의하는 한 가지는 아, 궁극의 메타버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면 100%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 2018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원에 나오는 오아시스잖아요. 그 오아시스를 만드는 거기 할로데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게임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서 게임이 메타버스의 어떤 코어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저는 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일는데요 그러니까 과거도 보면 이제 컴퓨터 스탠드얼론 게임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생겼고 또 모바일 디바이스가 발전하면서 모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장르들이나 게임의 영역들이 개척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뭐 한국만 하다가 중국 시장이라는 게 열리고 또, 또 다른 글로벌 시장도 열리고 하는 식으로 게임 산업은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영역으로 인해 발전했는데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도 더큰 변화가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그동안은 지금은 저희가 게임에서 하는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그 플레이의 경제적 활동이 게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거였는데 그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과 재화가 게임 밖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변화가 블록체인 변화의 첫 번째거든요.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처음이기 때문에 게임의 본질 자체가 좀 바뀌는 부분이 하나의 되게 큰 변화고요. 두 번째는 이 게임 밖으로 나온 아이템과 재화가 꼭그 게임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A게임에서 나온 아이템이 B게임으로 간다든가 C게임으로 간다든가 하는 식의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서로 게임 간의 인터게임 경제나 인터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게임이 기존에는 자기 안에 있는 경제에 국한되었다면 그걸 밖으로 꺼내서 심지어 다른 게임들과 교육을 통해서 게임이 성장, 발전, 진화해나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게임 플레이 자체를 바꿀 거고 게임의 규모 자체를 기존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큰 규모로 성장시켜줄 굉장히 큰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 가능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성실함. 과 학구열이라고 생각해요. 뭐, 뭔가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것들을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지?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성실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성실하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잘해야지만 내가 뭔가 어떤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이 해야 될수 있는 일 공부를 잘하고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이 마음에 든다면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뭔가 게임 회사니까 게임만 열심히 하면 게임 회사에 가냐?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지금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변화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따라가다 보면 제 개인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개인들의 성장의 합이 사실 회사의 성장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 되게 의미 있는 어, 어, 사회공헌이제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고 어, 그래서 계속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넥슨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 어, 혹시 뭐 저, 저희도 이제 에, 그런 거에 기여를 하고 할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